지금 몇 시지?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? 음 응. 너무 늦었다. 아니 너무 이른 건가? 자기 아직도 잠이 안 와? 나 자기 자야 자지 자기 안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 계속 잠안 오면 욕조에물 받아 놓고 목욕할까? 따뜻한 물에 몸 녹이면 잠좀 오지 않겠어? 음 그건 아니야 그냥 안아줘 이리 와봐. 자기몸 차가웠네. 차가우면 잠잘안 오는데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. 생각할 게 많아요? 아프면 아프다. 힘들면 힘들다 찡얼거려도 돼. 마음에 상처 나서 혼자 아픈 것보다 나한테 찡얼거리는 게더 좋아. 응. 난 그냥 자기가 잠을 잘 잤으면 좋겠어.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. 좋겠어요 편하게 잠을 자고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고 그럼 좋겠다 나? 나안 힘드냐고? 난 괜찮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나까지 자면 자기 수많은 생각에 잠 못잘 거 아니야. 나보다 더 힘들 걸 아니까. 그게 속상해. 괜찮다고. 말로밖에 위로 못해주는 걸. 내가 다 어떻게 알겠어.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. 아픔 다알순 없겠지만 안아줄게 곁에 있어줄게요 나한테 기대도 돼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 보낸 자기잖아 수고했고 고생했어요. 고단한 하루였어도 그 끝에 내가 있으니까 다 감싸 안아줄게. 버거웠던 마음도 편히 내려놓고 잤으면 좋겠다. 자기가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. 내가 말이 너무 많았나? 조용히 안아줄게. 자기가 잠들 때까지 내가 꼭 안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자요.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내가 많이 사랑해. 걱정 말고 푹 자.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. 사랑해. 응. 음.